이 o i 인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리 1이라고 해서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테이블 두 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속성 시트를 누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고 점점점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쿼리 작성기에서 테이블 두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테이블 추가, 테이블 1을 더블클릭, 테이블 2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쿼리 1을 클릭해서 테이블 제품명은 테이블 2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 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테이블2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2 일자는 테이블1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1 업서명은 테이블1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1 판매수량은 테이블1에 있기 때문에 테이블1을 해주겠습니다 조건은 그대로 두시고 내림차순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내림차순이 오더바이가 되고 조건에 있는 란들이 웨어절이됩니다 이제 쿼리1은 어디에도 사용한 곳이 없기 때문에 쿼리1은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품목코드에서 품목코드로 드래그해서 이너조인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보기에서 SQL문 보기를 해주시면 이너조인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얘를 클릭해주시고,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 행 원본을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C, 다운표와 다운표 따옴표 사이에 내용을 지워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노조인이 들어왔고 실행해서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폼보기를 클릭하셔서 내용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 확인은 강남촌 또는 멋사랑인지 보시면 되죠. 강남촌 멋사랑이 나왔고 판매수량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수량이 다50 이상이기 때문에 맞게 나왔습니다.